안녕하세요 햇님들 써니데이의 써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8년도에 대학원에 들어와서 중간중간 상담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왜 상담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상담을 계속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한테도 있었죠 근데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유독 수련 기간이 진짜 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원 과정 자체가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면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요구하는 상담시간 그러니까 이급 기준 5살에 50회기를 넘기면 2급 수련 기준에 충족이 되는데요 저는 졸업할 때 이미 200회기 조금 안 되게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넘어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아 나는 아직 자격증을 가지고 유료 상담으로 넘어갈 그런 짬은 아닌 것 같아 제 스스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학회가 판단할 일이지 제가 할건 아니었어요. 일단은, 일단은 여러분, 뭐가 되면 일단 시도하세요. 이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. 알아서 학회가 판단을 해주니까. 아무튼 저는, 아, 나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본교에서 추가로 레지던트 과정을 했었고 그리고 타 대학교 인턴 과정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.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18, 19, 20, 21 이렇게 4년을 오로지 수련을 한 거잖아요. 이게 제가 상담은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자신감은 있는데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계속 마이너스 상황이다 보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상담을 잘할 만한 성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외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녀야 돼요 저는 TCI에서도 자극 추구가 99%가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실에 앉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성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담실도 창문이 이렇게 있는 상담실 있잖아요. 뭔가 이렇게 탁 보이는, 탁 트여있는 그런 상담실 엄청 원해 있고 그리고 무조건 저는 정각이 시작해서 50분에 딱 끝나는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딱 상담 끝나고 나서 무조건 상담실 밖을 나가서 한 바퀴 센터로 돌아야 돼. 이렇게 아무튼 성향 자체가 맞지 않았단 말이죠. 근데 제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8 9 20, 21, 22, 5년째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일단은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오롯이 50분은 집중해서 그분의 삶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아는 것이 그냥 단순히 듣고 뭐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 호소를 내가 알고 그분이 좀더 편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과정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남이야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남이 이야기하는 거잘안 듣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선배 덕을 많이 보는 사람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고 그냥 묻지 않고 하는 것들이 제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었어요 뭐남 얘기 그냥 잘안 듣고 궁금하지도 않고 뭘 물어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성향인데 상담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고 관심이 가고 그래서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까 이런 기대 이런 마음으로 상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본인의 삶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상담할 때 제일 좋을 때는 종결할 때 <웃음> 종결할 때 우리 주로 종결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회기때 어 어떤 것들 때문에 어려우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변화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저는 진짜 종결할 때가 너무 행복해 아 이렇게 또 한 분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걸어왔고 그리고 좋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도 종결할 때 가장 뿌듯해 가지고 보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아직 인스타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여기 가서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아무튼 결국은 보람이죠 보람 그런 것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개발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상담이 어찌 됐든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그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0에서 플러스로 가는 그 과정 이것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상담 아니면 또렷한 주호소는 없지만 자기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이 심리검사를 원하실 때 커플들이 커플 심리검사를 통하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관계가 좀더 좋아지길 바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도왔는데 어, 이 상담도 그렇고 이 성장 부분도 그렇고 어, 너무 다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, 이 상담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들어오는 강의에서도 특강 주제를 원하시면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또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막 이렇게 모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떤 성장을 돕고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아 이거 참 너무 재밌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련 기간이 길긴 길었지만 그거를 좀 견디면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했을 때 그거를 옆에서 봐주셨던 또 다른 선배님들 뭐 동기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붙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연이 또 좋은 또 어, 인연으로 만들고 또 저한테 상담받았던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소개시켜 주면서 점점 그 내담자의 영역도 확장이 되고 또 제가 일하는 곳의 영역들도 점점 확장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은 재정적으로도 많이 네이 정도면 그래 못볼 때에 비하면 못 보는 게 뭐야 아예 그냥 내면서 했지 그때에 비하면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, 여러분들 상담 시작하실 때 뭔가 다들 이렇게 좋은 마음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상담사의 그 현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와 이거 빨리 떠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만나는 후배 선생님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어 빨리 떠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힘든 과정들이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에 대한 동기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힘든 거를 경험하면서 아 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진짜 다른 길을 가면 되는 거고 그 힘든 거를 경험해도 아 나는 이걸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담을 하면서 분명히 힘든 시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아나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이런 힘듦은 아나내 인생에 있어서 아 이거는 못하겠다 하면 그냥 다른 길을 빨리 찾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 됐든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내 마음은 그래 이게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이렇게 상담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지만 저도 모르죠 또 가까운 미래 혹은 조금 더먼 미래에 내가 왜 그랬을까? 난 너무 상담 힘들어 이럴 수도 있겠죠? 근데 그때 이 영상을 봐라 알았지?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<놀냐>